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자음 기억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Today we are going to study 한글 자음 기억. 기억.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글 자음 기억입니다. Say it with me. 기억. 기억. This consonant name is 기억 and sound is 그. 그. 기억. 그 The Korean consonant 기역 is written in two ways. The first way is if vowel comes to the bottom of the consonant. 그 we can write this type of 기역. 기역. 그. And the second way is if vowel comes to the right of the consonant. 그 this way. 제가 다시 한번 써 볼게요. 기억을 이렇게 반듯하게 쓸 때는 모음이 밑에 올때고 혹은 구처럼 이그 자음의 밑에 올 때는 이렇게 반듯하게 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모음이 이 기억 자음의 오른쪽으로 올 때는 이렇게 약간 구부러지게 쓰는 겁니다. 가거 하는 것처럼 the same 기억 but different style 기억 기억 기역 기역 그러면 이번에는 기역을 이용해서 음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combine c o n s o n a n t and vowels together to create Korean syllables. 한글 s y l l a b s 음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uh, no sound, sound가 없는 이응 플러스 바울이 아야 어여가 되는 것을 배웠지요. 이번에는 한글 자음 그 플러스 아는 그아 그아 가 그아 그아 가 이렇게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한글 is always comes first consonant there is no exception always consonant first 그 플러스 아는 가그 플러스 갸 야가 들어가겠죠 그 플러스 어는 그어, 그어 거. 그 플러스 여는 겨. 그 플러스 오는 고그 플러스 요는 교그 플러스 우는 구그 플러스 유는 규그 플러스 은은 그그 그 플러스 이는 기그 플러스 애는 개그 플러스 애는 개 자, let's say with me 가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개개 겨. 개. 그러면 여기 우리가 완성한 음자를 가지고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furniture. Furniture is in Korean 가구. 가구. 자, 가가 있고 여기에는 그가구. We can find vowel 우. 그아가 그우. 가구. This is meat. Meat is in Korean 고기. 고기, there's missing 그 sound, 그그 고기. This is a hot air balloon. Hot air balloon is in Korean, 기구, 기구. 기구, there's a missing sound is 그, 그이, 그이, 그이, 기구. The main printing somewhere is a there, there meaning is in Korean, 거기, 거기, 그 기. Find a picture which starts with a g sound and c i r c l e it. 자 이거는 dog입니다. Dog is in Korean 개. 개. 개는 개 first sound가 그지요. This is a card. card. Card는 크 소리가 납니까? 노그니까? No, 이거는 아니고. This is whale. whale. Whale is in Korean 고래. 고래. 그 고래 기억받죠 This is dress shoes. Dress shoes is in Korean. 구두. 구두. 구두 first. Starting letter is 그, 구, 구, 구. 구니까 아, 그 사운드가 맞죠. This is coffee cup. Coffee or cups. First sound is 크. 크, 노그. No, This is bag. e g g is in Korean 가방. 가방. 가방's first sound is a 가. 가. 가가 맞죠? 기억? This is a crow. Crow. Crow. Uh, crow는 까마귀의 까마귀. 한국말로 까마귀는 노그. This is hot air balloon. Is a 기구. 기구 first sound is a 그. 그이. 그이. 그 사운드가 맞지요? 자, this is mirror. Mirror is in Korean. 거울. 거울. 거울 first sound is 그. 그 사운드 맞지요? 거. This is camera. Camera is in Korean. 카메라. 카메라 first sound is 크. 크. 크. 이건 아니죠 This is in scissors. 가위. 가위. 가위의 first sound is 그아, 그아, 가지요. 이거는 그 사운드가 맞습니다. This is 구름. 구름, cloud. 구름, cloud is in Korean, 구름. 구름 first sound is 구, 구. 기억이 맞지요, 그 사운드. This is nose. Nose is in Korean, 코. 코. 코는 크 사운드가 납니다. 그 사운드가 나니까, 그가 아니니까, 아니지요. This is tail. Tails is in Korean 꼬리 꼬리 꼬리는 그 사운드가 아니고 그 사운드가 나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그림과 이름이 맞는 것끼리 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따라하세요. 가구 가구 가구는 English furniture furniture furniture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기구 기구 기구 is in English 에어블론이죠? 핫 에어블론 그림 중에서 핫 에어블론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is is 구구구 구. 구 is in English nine number nine이죠? nine, nine. nine. 그 다음에 거기 거기 거기 i s in English. There. There. y 그러니까. 다음 u 거는 야구, 야구, 야구 is in English. Baseball. Baseball. Baseball. Baseball. Baseball. Baseball. b a s e b 기구 기구 구구 구. 거기 거기 고기 고기 야구 야구 그다음 이건 처음 풀어 보는 문제인데요. Name the picture aloud and fill in the missing vowels. missing vowels. t h e r are only consonant We must find missing vowels.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배웠죠? This is yo-yo. Yo-yo is in Korean. Yo-yo. Yo-yo. Yo-yo. Missing vowel 어떤 걸까? Yo-yo. Yo-yo. 다음에 Look here. 여기죠. 여기. Here. Here is in Korean. 여기. 여기. 여기. 여기. this is crab crab is in korean k k 개는 어와 이가 있는 개를 쓴다 개 k this is baby baby is in korean a k A. 아기 아 this is milk milk is in korean 우유 우유 우유. 그 다음, 에 this is yoga. Yoga. Yoga is in Korean. Same. Yoga. Yoga. Yoga. This is meat. Meat is in Korean.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This is hot air balloon. Hot air balloon is in Korean 기구, 기 i 기 u This is in number five. Number five is in Korean 오, 오. This is baseball. This is baseball. Baseball, baseball is in Korean 야 u ya 야구. 야구. 야구. this is teeth. teeth is in korean 이. 이. this is fox. this is a fox. fox is in korean 여우. 여우. name the picture aloud and fill in the missing consonant. find the missing consonant.죠? 자. this is dog. dog is in korean 개. 개. there is only vowel 에만 있죠. 에. 그그개그그개 그, 그. this is furniture furniture furniture is in korean 가구 가구 가 this is baseball baseball is in korean 야구 야구 야야 이, 봐, 봐월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냥, 아, 야, 어, 여할 때, 야랑 똑같아요. 야, 구. 야, 구. This is cucumber. Cucumber is in Korean, 오, 이. 오, 이. There's, 바월만 사용하는 거죠. 오, 이. 오, 이. 그 다음에 이건, here. Here is in Korean, 여기. 여기. 요기 This is yoga. Yoga. 자, missing consonant가 뭘까요 요. 요는 그대로 있지만 we need always consonant. h e r e we n e e d uh, no sound consonant. 이응. 요. 그. 그. 가가 그, 그, 요가. This is meat. Meat is in Korean 고기. 고기. There is the only vowel 오이 있어요. 오이. 그그 그이. 그이. 그어. 그이. 그, 고기. This is air balloon. hot air balloon is in Korean. 기구. 기구. 자, 여기는 vowel. only 이우만 있어요. 자, 기. 그이. 그이. 그이. 그 사운드. 기구. 기구. This is milk. milk is in Korean. 우유. 우 u -yu. this is also 우 u -yu. sound is, 우 u is okay, but if you want to write the letter, we need a consonant at that time, we can use no sound consonant, 이 u 우유, 우유, 그 g 죠 This is baby, baby is in Korean, 아기, 아기, a aki. 아, 아, this is fox. fox. fox is in korean 여우. 여우. there is only vowel 여우. sound is okay, but if you want to write the letter, we need a consonant. at that time, you can use no sound consonant 이응. 여우. 맞지요? this is crab. crab is in korean. 개. 개. 자, 여기에는 그, 그사드니까 그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요? 자, 다음 찾아볼까요? 자, Name the picture aloud and then fill the box with the corresponding word. This is an example box.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가, 겨,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개, 개. Say it with me.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개, 개 그러면 한번 단어를 만들어 봅시다 This is dog. Dog is in Korean 개. 개가 어디 있는가 볼까요?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개. 여기 있네요, 개. 개. 자, this is meat. meat is in Korean, 고, 기. 고, 기. 그럼 먼저 고부터 찾아볼까요? 가, 갸, 거, 겨, 고. 고. 그 다음에 기가 필요하죠? 가, 갸, 거, 겨, 고교 구규 그기 고기 그 다음에 this is a hot air balloon. hot air balloon is in korean 기구 기구 한번 찾아볼까요? 가, 갸, 거, 겨, 고교 구규 그기 기그 다음에 구니까 가, 갸, 거, 겨, 고교 구구 기구 This is furniture. Furniture is in Korean 가구 가구 자 볼까요? 가 여기 있네요. 가 다음에 가구 찾아야죠. 가, 갸, 거, 겨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가구 가구 가, 구. 그 다음에, 어딜 포인팅하고 있죠? 거기. 거기.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가, 야 거. 거가 있죠? 거. 그 다음에, 기 찾아야죠? 가, 야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거. 기. This is number nine. Number nine is in Korean. 구. 구입니다. 구 한번 찾아볼까요? 가, 갸, 거, 겨, 고, 교 구. 있네, 구. 자, 그러면 오늘 쓴이 글자들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기억으로 되는 음절들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ay it with me. 가, 가, 갸. 자, 거, 거, 겨, 겨 고, 고, 교, 교 구, 구, 규, 규 그, 그, 기, 기 개, 개, 개, 개 그러면 단어들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y it with me. 개, 개. 고기, 고기. 기구, 기구. 가구, 가구. 거기, 거기. 구, 구. 자, 오늘은 한글 자음 기억과 음절을 사용해서 글자를 만드는 것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